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유티브의 수지입니다 자, 오늘 저와 함께 콩글리쉬를 또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을 어, 제대로 영어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발음을 틀리시면 은 제대로 알고 있는 단어도 다시 콩글리쉬가 되는 거예요 왜? 못 알아 들으니까 그죠 근데 이 콩글리쉬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? 우리가 콩글리쉬가 합성어인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아, Korean plus English 그래서 c 글리 g 가 돼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broken English는 뭘까요? Japanese p l u English 그래서 Japanese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모국어에서 생기는 그런 실수가 영어에 영향을 끼쳐서 생기는 게 바로 c 글리 g 예요 그럼 발음에도 그런 게 너무 많겠죠? 왜? 우리의 없는 발음이 영어에 있다 보니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발음으로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? F 사운드예 F. 자, F F 사운드가 우리말에 있는지 아세요? 어, 또 이따 있다, 있다 이렇게 마시고 자피가 있어요 P 왜냐면 파열음이 파파 파 이렇게 터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오빠 머리 아파 뭐 이래요 그렇죠 어, 그럼 오빠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골프가 있는데 야 우리 골프 치러 가자 그 F가 있죠 그렇지야 친구야 우리 골프 치러 가자 그럼또 친구가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어,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 외래어를 한국 발음으로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영어인데 그 영어식의 발음을 영어에서는 하지만 한국식에서는 또 하시면 또 사회생활이 또 힘드세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 이 영어식의 발음에 있어서 F가 없다라는 거. 그걸 자꾸 이제 P 발음을 하게 되고 하나가 더 있어요. V가 없어요. V, v. 자, 이렇게 혀를 밑에 입술에 살짝 대서 약간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. V, v. very good, very very good 막 이러면 또 그쵸? 죠 라는 뜻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바지? 엄마 바지죠? 그래야지 엄마 아, 바지 어디있어뭐 이러면 본인이 찾아서 입어야 돼요 자 이렇듯이 발음이 우리 말에는 없는데 그게 있는 줄 알고 하던가 오버하던가 이러면 이게 또 콩글리시 발음이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그 당시에는 s 스벅스라고 이제 스벅 자 스벅이 한국에 없었어요 제가 미국에 살았는데 어스벅이막 장난이 아닌게 커피 맛이 야 이거 한국에 들어가면 최고로 끝내주겠다 근데 어 제가 귀국하기 전에 이미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,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웠는데 하루는 어, 친구가 놀러 왔어요 1.5세 1 5세 1 장점은 한국말과 영어가 둘다다 다 돼요 근데, 근데 저는 그때는 뭐만 됐을까 눈치만 좋았고, 한국말이 됐고, 영어가 힘들었다 그랬죠. 자, 그래서 매번 수, 수벅을 가면은 제가 하, 항상 맛있는 증거 하나가 있어요. 뭐 다른 걸 시켰더니 딴게 나와. 그래서, 아우, 어, 싫어. 그래서 맨날 하나만 시켰어요. 라떼. 그것도 따뜻한 핫 라떼를 마셨어요. 자, 얘가 놀러 왔습니다. 야, 내가 너 맛있는 거 한번 맛 보여줄게 기다려봐. 내가 두개 알아서 시켜올게. 그래. 그랬어요. 얘가 딱 갖고 왔는데, 허, 너무너무나 달짝하고, 이 커피 맛이 너무나 좋은 거야. 밀키하고. 그래서 너 이거 도대체 뭐니? 그랬더니 얘가 이래요 어 이거 바닐라 라떼야 어 바닐라 라떼라는 게 있어? 어 주문할 때 바닐라 라떼 그러면 돼자 얘는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수벅을 혼자 갔어요 저는 이제 뭘 먹고 싶어서 바닐라 라떼를 먹고 싶어서 갔습니다 자 줄이 이렇게 서 있었고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만의 얼굴까지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어,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분이셨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전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Can I have a vanilla latte? 약간 떨었어요 Can I have a vanilla latte? 그랬더니 이분이 uh, Excuse me 자, 맨날 듣는 표현이죠 뭐또 잘못했다 이거죠 Excuse me 아니면 Pardon uh, Can you speak slowly? 막 이러는 거 맨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, 내가 또뭘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제 아, 문제는 바닐라 i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, 다시 한번 해봤어요 Can I have a vanilla latte? 못알아들어 Can I have a vanilla latte? 못알아들어 Can I have a vanilla latte? 다액센트를다 다 넣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안 나와?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남학생 어 걔는 백인이 키가 컸, 컸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보였나 봐 그래서 제가 이제 먹고 싶은 걸 자꾸 주문이 안 되니까 얘가 안타까웠나 봐요 그랬더니 이래요 oh, I think 저만한테 큰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들은 거야 I think she wants a vanilla latte 그랬더니 이 저만이 어, h oh, okay, okay vanilla latte I got it got it 자 근데 저는 얼마나 어좀 창피했을까요? 제 바닐라나 내 바닐라 나 똑같은 바닐라인데 도 지금 뭐가 틀려? 좀 속은 이런 거예요. 제 바닐 제두 바닐라고 나도 바닐라인데 왜 이게 발음이 안 먹히지? 자 그래서는 나온 바닐라를 들고 바로 치었어요 왜? <웃음> 창피해서. 자 여기서 엑센트가 달리 어, 해내야 되는 그 법, 규칙이 있어요.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이 쪽팔림이 없셔야 돼요. 자 모음이 있으면 모음의 그 덩어리를 우리가 한 음절이라고 그래요. 어 그러면 바닐라는 이게 몸이 세 덩어리예요. 바몸니 하나 라 이렇게 있죠. 자 몸에 액센트가 딱 하나만 들어갑니다. 정말 그래 두개못 들어가요. 자 그러면 하나 들어가는 액센트는 그러면 그게 소리가 높아지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돼 소리를. 자 그래서 제가 했던 발음은 다 세게 줬던 거예요. 바닐라 그러니까 걔못 알아들은 거예요. 그럼 뒤에 있는 미국에는 뭐라고 했을까 니에만 주고 나머지는 다 내렸어요. 바닐라. 어때요 확실히 틀리죠 She wants a vanilla latte 이렇게 하셔야지 바닐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이 전문용어로 슈와 사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모음이 하나의 액센트가 들어간다 나머지 다 버려라 좀 약해진다 자 여러분 이런 실수 많이 하시죠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자 어때요 다 쓰여요 카세트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세트 어, 이걸 누가 카세트로 알아듣겠어요, 그렇죠? 자또 우리가 야너 애니멀이야, 너 동물 같은 애니멀 이러는데 자 여기도 엑센트가 하나만 들어갑니다. 어디에 들어갈까요? 앞에 들어가요.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내리셔야 되겠죠. 자 따라해 보세요. Animal, Animal. 어 충격이죠. 내가 이거 애니멀이 아니야, 그렇지? 자 Animal. 자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저기 체인 있어요 체인 여기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자 우리가 어, 그것도 상표 이름이잖아 뭐 우리끼리 얘기해요 자 샤넬 이러면 다 세게 준 거야 샤넬 다 세잖아요 자 어디에 세게 주는 음, 음, 음절이 냐면 뒤쪽에 있습니다 그럼 앞에는 약해져야 되죠 자 해보세요 c 넬 a 넬 e l 자 아주 고품스럽네 발음이 그렇죠 h a 자그 다음에 또, 되게 많은데,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. 그렇죠 외래어로. 뭐, 시스템이 좋다 이러는데, 여러분, 영어로 쓸 때는 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시스템은 음절이 앞에 들어가요. 그래서, 어 시스템, 다 세게 발음 들리시죠?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시스템으로 발음해야 돼요. 시스템. 해보세요. 시스템. 시스템. 자, 그 다음에 국가 이름도 여러분 잘못 발음하고 계세요. 어, 일본. 아좀 감정 있는 일본 네자제팬이러시면안 돼요 제팬 다세죠 자 뒤에 있어요 걔네들은 주판 자 캐나다도 카나다 이러시면 안 돼요 캐나라 캐나라 앞에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오늘 여러분 정리하셔야 될게 모음은 한 곳에 엑센트라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내려가요. 그래서 하나만 올리고 나머지는 약해지는 수화 사운드를 꼭 명심하시면 여러분 실수할 거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아셨죠? 오케이. 자,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문장에 넣어서 다양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See you next time. Bye bye.